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있는 코인들 이슈하고 앞으로 예정된 사항들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기준은 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준이고요 코인마켓캡에서 확인한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첫 번째 1위는 비트코인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시장 구조가 비트페어가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알트코인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 비트코인의 어, 전체 시총, 그러니까 암호화폐 전체 시총분에 비트코인 퍼센트를 낸게 도미넌스라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따로 확인을 해서 매수 매도 지표 중에 하나로 참고할 정도로 비트코인은 굉장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현재 가치의 저장수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치의 저장수단 그러니까 금과 같은 역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국계 채굴풀, 채구, 채굴풀들이 해시레이트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의견이 많습니다 어, 2019년에 비트코인 ETF도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이슈인데 바네크 솔리드 x 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ETF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 2위는 리플이에요 리플은 최근에 이더리움을 제치고 2위를 탈환을 했는데요 이 리플은 앞선 비트코인하고 조금 다르게 퍼블릭 블록체인 형태보다는 노드가 한정되어 있는 프라이빗 형태에 가깝고 다들 아시다시피 송금 시스템에 사용되는 코인입니다 여러 은행, 은행들하고 되게 많은 협약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실사용에 가장 가까운 코인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분산 원장 기술인 코다 어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어 블록체인이 아닌 다른 분산 원장 기술인 코다의 첫 번째 코덱에 지불 수단으로 채택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코덱이라는 것은 코다의 DAPP를 말하는데요. 코다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들의 그 협약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분산 원장 기술들이에요. 그런 코다의 첫 번째 코덱의 어 지불 수단으로 채택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리플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어 확보된 코인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3위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콘스탄티노플은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기 보다는 향후에 비컨체인을 도입하기 위한 어, 발판의 역할을 하는 하드포크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하드포크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하드포크 이슈 때문인지 얼마 전에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앞선 영상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비트코인 캐시 abc 에요 어, 현재 코인 마켓 캡에는 비트코인 캐시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를 통해서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하고 비트코인 sv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전에 비트코인 캐시는 블록 사이즈를 높이는 방향의 업데이트를 해왔, 해왔, 해왔, 해왔는데 비트코인 캐시 ABC는 스마트 컨트랙 하고 버추어머신 등을 추가해서 플랫폼화를 지향하는 업데이트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5위는 EOS입니다 EOS는 디포스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코인인데 메인넷 이후에 BP 투표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EOS 크롬이라는 국내 프로젝트가 출시가 됐고 EOS 크롬은 DP 투표에 대한 문제 뿐만이 아니고 블록체인의 어떤 트릴레마라고 불리는 확장성, 분산화, 안정성을 동시에 이제 해결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이오스 크롬 같은 경우에는 국내 프로젝트인 만큼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6위는 스텔라루멘인데 이 스텔라루멘은 2014년에 리플의 포크 과정에서 하드포크가 돼서 나온 코인이에요 작년 10월 정도에 코인베이스 상장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올렸지만 리플하고 마찬가지로 아직 코인베이스에는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스텔라룸에는 탈중화 거래소를 오픈해서 운영 중이고 어, 2019년에 코인베이스나 다른 어떤 증권화 거래소 증권형 거래소에 상장될 만한 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7위는 테던데요 이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작년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에는 발행량만큼 달러를 보, 달러 를 보유량이 부족하다는 라 루머가 있었는데 달러 보유를 맡았던 은행과 계약이 파기되면서 이 논란이 훨씬 더 커졌죠 다행히 HSBC라는 새로운 은행을 섭외를 해서 해계감사를 했고 이를 통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계감사가 사실 국제 회계감사 기준에 부합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고 투자자들도 어이 부분에서 굉장히 신뢰도를 많이 어 잃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테더 가격이 1달러를 원래 유지해야 되는데 1달러를 유지하지 못하고 0.92달러 0.93달러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지금은 1달러 선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더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높은 이유가 어떤 이 코인의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다른 스테이블 코인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런 이유가 아니고 발행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발행 후와, 발행 전과 발행 후의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발행량이, 단순히 발행량이 높아서 시총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발행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일 수는 있겠죠.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심도있게 다뤄볼 테니까 그때 더 어, 많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위는 라이트코인이에요 트코인이 라이트코인이 라이트 얼마 전에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한 소식 소식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쉽게 말해서 거래를 한 번에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거래가 즉시적으로 컨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안에서 지금 확장성 문제가 있는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팅 네트워크가 도입이 얼마 안 남았고 굉장히 괜찮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라 그런 소식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구위는 트론이에요 트론은 EOS하고 마찬가지로 DPOS를 사용하는 블록체인인데 ICO를 할때 백서 표절 같은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비트토렌트를 인수하고 그 비트토렌트의 토큰이 발행되는 등 이런 이슈 때문에 되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 보였습니다 특히 비트토렌트 토큰을 트론 보유자한테 에어드랍 해주는 그런 굵직한 이벤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본금들이 지금 시장 안에서 트론 쪽으로 몰렸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트론 같은 경우에는 저스틴 선이 ICO를 모금한 금액을 엑시트를 잘한 건지 트론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요인인지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생태계 안에서 되게 굵직한 플랫폼들을 대거 대부로 영입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초기에 스캠서를 이겨내고 시총 10위 안에 굳건히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 어, 반전의 매,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0위는 비트코인 SV입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모두 자신이 진짜 비트코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블록 사이즈를 증가시키고 세계 공용화폐를 지향하는 코인이에요 이 블록 사이즈를 좀 많이 높일 건데 이렇게 되면 은 발생하는 트랜잭션이 변목형상 없이 모든 블록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블록 사이즈가 높으면 이 비트코인의 특성상 노드가 논스값을 맞춰야 되는데 논스값을 맞추고 난 다음에 블록에 담을 트랜잭션을 현재는 현재의 비트코인에서는 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를 많이 낸 트랜잭션을 골라서 담는단 말이죠 그런데 블록의 크기가 높아 커버리면은 고를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담아도 블록의 사이즈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적은 수수료로 빠르게 정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노드, 그러니까 채굴기의 성능이 떨어지는 노드는 이 원장이 기존의 비트코인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르긴 빠를 거기 때문에 원장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장점이다, 단점이다라는 부, 의견이 되게 분분하게 많아요. 어,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 네트워크 안에서 이 정도도 감당하지 못하는 노드들이 있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뭐 주장이고 어, 완전한 분산화, 그러니까 많은 노드들이 있어야 생태계가 건강한데 그거를 반하는 일이다라는 뭐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기회가 되면 자세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시가총액 10위까지 코인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1월도 벌써 반이나 지나갔어요. 다들 즐거운 화요일 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